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와, 중국말 다 알아들어? 중국말 알아듣는 거야, 결이?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왜 자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분 TV입니다. 아니, 소개해야죠. 오늘 은 바로 비디오로 새로운 가요를 해 보고예요. <웃음> 아. 겨울이 영어 공부 한다고 아빠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TV 습니다. 아빠는 또뭘또 또 사줘야 돼요. 결이가 새로 시작한 영어 공부 때문에 DVD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DVD가 왜 필요한지 노트북이나 그런 걸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막상 아이들 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이를 위해 결이 영다네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위해 DVD 플레이어를 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CD 플레이어를 쓰고 있는게 있어요 저희 캠핑장이나 집에 한 대씩 있는데 그 벽걸이요 그것도 있어요 어, 그렇죠 그거 한번 갖고 와봐요 네요 제품인데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아서 저희가 캠핑장에도 편의동에 음악 틀어놓는 용으로 하나 쓰고 집에도 결이 음악 듣는 용으로 영웅 뭐 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CDP, CDP만 되는 거고. 자, 올려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DVD 플레이까지 되는 게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CDP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요거 DVD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동일한 이호 제품이고요. 자,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로 DVD 본체, 리모컨 hdmi 단자 그 다음에 스탠드형 그 다음에 벽걸이형 리모컨 그 다음에 삼선 단자 그 다음에 전용 아답터 자 그럼 우리는 스탠드로 쓸 거니까 결의가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결의할 줄 알죠 자 우리는 스탠드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스탠드형으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요 뒤에 홈으로 자 결이가 뒤에 스탠드형 그거 한번 껴볼까요 요거요거요거 홈에다가 아니지 위에 먼저 이렇게 이렇게 껴야죠 자 껴보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코 됐어 다 된거야 그러면 이제 전원은 자 전원은 어떻게 연결해요? 그렇죠. 이제 이거 앞으로 결이 갔을 거니까 결이가 잘해야 돼요. 그럼 이제 CD는 어떻게 넣어야죠? DVD, CD는 어떻게 넣어요? 여기다. 여기서 어떻게 넣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거는 DVD 아니지만 그래도 커버 깨배. 그렇죠. 커버를 열고. 끼어서 됐어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세요. 네, 이제 연결을 전원만 연결해서 우리 빔프로젝트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봐요. 알겠죠? 대답을 왜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려줘. 전원은 이런 식으로 이걸 땡겨 주면 돼요. 요 디자인 이제 많이 보셨을 여기 텐데. 그래서 이걸 먼저 열고 CD를 음. 여기 넣어서 그쵸. 받아서 이걸 당기면 들어지는 거. 그렇지요. 결이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저보다는 결이가 더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네. 무인양품 디자인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빠 이거랑 좀 똑같네. 거의 똑같아요. 어, 디... 이 이거만 빼고 음, 이렇게 끼는 거랑 이거 박 소리도 이거랑. 음, 당기는 것도 똑같은데 음, 그렇네요. 네. 이번 DVD 제품에는 이렇게 커버가 필수가 있어요. 기존 제품은. 요거도 아니에요. 저거, 저거 한번 갖고 와볼래요? 아우. 다시... 오야? 오야. 음. 돼요. 기존 제품은 커버가 없어요. 커버가 없고, 보시면 커버가 없고, 요 DVD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가 응, 을 쓰고 있고 나머지 디자인은 뭐 거의 흡사함이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요, 똑같아요. 네. 아빠 이것도 이,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거. 저희는 이제 결이가 네, 저희는 머리. 저. 이거 그렇죠. 이렇게 끼서 벽걸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끼어도 예요 이렇게 끼서 끼실 수 있고. 저희는 제가 캠핑장에는 아예 고정형이니까 벽걸이를 설치했는데 집에서 사용할 때는 스탠드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셔서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설치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TV가 없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저희는 저도 TV를 잘안 보고 와이프도 TV를 잘안 봐서 저희 집은 스크린만 있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근데 그 용도로 저희는 빔에 빔에 연결을 해서 네, 결의 영상을 한번 틀어 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빔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루 DVD 플레이어를 설치를 했어요. HDMI로 연결을 했고요. 자, 간편하게, 이 제품은, 요리모콘으로쓸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자, 결의가 한번 직접 틀어볼까요? 요 위에 전원버튼 누르면 돼요. 응. 응. 맨 위에 거요. 자, 플레이. 아, 이거 앞을 막으면 어떻게? 줘봐요. 자, 누르고 뒤 보세요. 자, 보시면. 비가 아, Today's story is called c a i u 리모컨의 기능을 보시면 모두는 이제 요 디스크, DVD 플레이어를 보실 때랑 그다음에 USB, 그다음에 블루투스도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FM 요 라디오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체는 이제 굳이 손댈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리모컨으로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어이 셔플 기능도 있어요 구간 반복이나 어, 리플레이트 이렇게 반복 설정을 하실 수 있고 타임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 이동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음, 재생 정보도 누르시면 메뉴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프트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창을 넘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구간 반복을 설정하시면 이렇게 한 구간을 반복을 하실 건지 전체를 반복을 하실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시면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서 전체 반복, 챕터 반복 어, 설정도 여러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소거 기능도 있고요